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외출할 때매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방명록을 꼭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QR 체크인을 등록한 후에 사용하시는데요. QR 체크인의 경우 네이버, 패스, 카카오톡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QR 체크인을 사용할 때 사이트에 들어가서 QR 체크인을 누른 다음에 체크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번의 작업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또한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흔들기만 해도 QR코드가 바로 나올 수 있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합니다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전체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험실을 클릭하세요 쉐이크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서 QR 체크인을 선택합니다. 앞으로 매장에 들어갈 때 카카오톡을 실행한 후 흔들기만 하면 체크인 QR코드가 바로 나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